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경광등 스피커를 전원을 넣는데, 이런 시계, 시거적을 이용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건전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건전지 1.5V짜리 8개가 들어갑니다. 네. 건전지를 넣으면, 지금 이스펙크가부칭이 벌써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작동을 직접 해보고 네, 오프 그리고 온네 이렇게 해서 완전 무선으로 어 건전지를 이용해서 오늘은 경광등 사이렌 스피커를 한번 시범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랫면을 열면, 건전지, 건전지, 이렇게 1.5V 건전지가 아, 8개 있습니다. 8개. 요거를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500, 에, 배터리니까 500BT 제품입니다. SF500BT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